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 괴로움 벗어나야 되겠다고 말씀하면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훨씬 빨라진다.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진다니까요. 근데 이것이 꼭 불교를 해야만 되느냐? 어떻게 불교를 통해만 깨닫겠어요? 서양에 지금 깨달았다라는 사람들 뭐 에카르트 톨레니 뭐 바이런 케이티니 아디아 샨티니 뭐 다양한 그 서양에서 지금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막 법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불교 몰랐어요 괴로움 속에서 온갖 그 정신병 같은 괴로움 고통 속에서 죽어가다가 바이런 케이티 같은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그런 막 고, 고통 속에서 쓰러져 있다가 골방에서 그 차가운 골방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삶이 바뀌어버렸어요.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단 말이야. 괴로움이 사라져버렸어요.